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이 빨개졌어. 어서 어서 어 원래 우리야. 어 우리. 우리 이게 뭐 같아? 정수기. 정수기? 땡. 태린은 뭐 같아? 당초기. 땡. 고기 자주기. <웃음> 음. 젖병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딱할수 있네. 안녕. 나 나쁜 사람 아니야 그래. 예쁜 사람 아니야. 안녕. 안녕하세세요안녕세요 안녕하세요. 안안 안 어, 테스트하고 정신없이 오느라 음? 어, 이해점 좀 적응하는 것 같다 그치? 음. 점점 <웃음> 맛있게 드릴게요. 네, 네, 네. 벌써 침 흘린다. <웃음> 엄마 이것 좀봐 봐. 이따가 나 지한테 줄래. 어. 나도. 이모한테 허락 받고. 이모 저도 되냐고 가봐봐요. 어, 잠깐만. <웃음> 높이 들어줘 잠깐만. 이렇게 들고 있어. 테리 언니가 칭찬 스티커 줄게. 그러면 지야잘했다잘 먹여주면 언니가 큰 칭찬 다섯 개 들어있는 칭찬. 리 실패일 것 같다 이거. 못 먹이겠지 못 그래. 먹이겠어? 오먹는다먹는다 응? 어, 어? 아 뭐야 그런데 응. 너무 힘딱주주면서 살살. 응우오오늘오오자 지하가 자또 먹는데? 올려올려야 돼. 오 어. 그렇게 하는 거야 안아니는 아니야 너탈야이야아야야 내가 역시 시 능숙하지? <웃음> 누가 도와줄래? 둘 중에 둘 중에 누가 도와줄래? 네! 이렇게 여기 가운데로 잡아주세요 혜리언니, 해리 해리언니 아니 그렇게 가운데로 음. 잡아주세요 따, 따, 따, 따, 따. 여기로 분유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 음. 볼수 있는 거야 160ml는 어떻게 해? 내가 이거 맞췄어 어디 어떻게 맞춰? 이게 볼륨에서 아뭘 <웃음> 볼륨이야? 그럼 뭐야? 볼륨 아니야? 볼륨이 아니라, 왜 볼이 왜써 있어? <웃음> 어떡해. 너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뭐, 나 내게 맞았어. 와. 야, 그래도 이게 어디냐, 잘했다, 이다 <웃음> 끝났어. 이제 다음 거는. <웃음> 너무 튀면안돼아래집에 아기 자고 있어 살살 아이집할이 덩... 덩... 있어요 <웃음> <웃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한다밥 <웃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줄게? 맘마 줄게? <웃음> <웃음> 엄마 줄게 하니까 야, 웃는다 갑자기? 몇 시야? 몇 먹는 거야? 응, 그냥 1 6 0 먹어야지. 1 6 0이 아, 이게 1 6 0이 돼? 응. 아, 맞춰 왔어. 그냥 이거. 스탠드. <웃음> <웃음> <웃음> 얘들아 네. 그럼 우리 눈게임나볼라 우리? 어? 꾸며라 자, <웃음> 다 먹을 때까지 조용히 한 사람만 할수 있는 거야 조용히 응. 말하더라도 조용히 말해야 돼조용그 정도는 안해돼한이 정도만 해돼 응. 소리는 안돼